보수의 길을 묻다 김종할 그리고 안티수 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미국 정부와 백신 땡땡땡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땡땡땡은 상호 이득을 위해서 증권 금리 통화 등을 교환하는 일이지요자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역시 물물교환은 이거지요. 정답. 당근마켓. 아 그러면 은 당근마켓이 아니면 오이마켓. 정답. 네, 윤발렬님. 정답 아십니까? 응, 당연하지. 그런데 아, 이 거래는 응? 조용히 해야 돼. 응? 어디다가 떠벌릴 게 아니라고. 어 그런가요? 정답은? 음, 정답. 사법농단. 아 우리 검사들이 판사님들의 사법농단을 수사했는데 아, 무죄가 나오도록 공소장을 쓰는 거지. 응? 엉터리로. 응? 엉터리로 쓰는 거야. 꼭 무죄가 나오도록. 대신에 판사님들은 우리 검사들이 애써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어?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주시는 거고 어? 이런 취지의 물물거래. 정말 아름다운 거래 아닌가? 이것 봐, 윤발열이. 그럼 조국 부인 정경심을 그런 식으로 유죄 받게 했어? 아니, 엉터리로 증거 수집하고 또 최초 고발자인 최성희한테는 공천 주고. 하, 이런 야바위가 있었네. 수사가 장난이야? 네, 그러면 은 정경심 수사를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음, 잘. 잘 어떻게 해요? 음, 충분히. 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어, 골고루. 아, 그러니까 골고루 어떻게 해요? 음, 엄중하게. 네? 어, 어, 엄중하게? 어, 윤발열 씨, 내 동생은 표창장 위조 안 했으니까 좀 봐줘요. 네, 육박근혜님, 정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정답을 풀 시간이 돌아왔군. 정답은 스와로 시작하지? 아, 그렇습니다. 정답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음, 스와핑. 아, 정답에 거의 근접했는데. 거육박이, 스와핑이라니. 어떤 의미의 스와핑이지? 아, 그게 말이야. 서로의 짝을 바꿔서 하는 거지. 뭐라고? 서로의 짝을 바꿔서 하는 거라고? 뭘 하는데? 음, 그거. 아, 그거 뭐? 그, 거시기한 거. 아, 거시기가 뭔 거시기야? <웃음> 그거 있잖아. 아 그게 뭐냐고? 빠구리 이 새끼야. 어? 빠구리를 쳐야 어 인류가 유지될 거 아니겠어? 예. Yeah! 아니, 그, 그, 그, 그...